자 아, 오랜만에 찍죠 2022학년도 10월 고3 이제 수능 한달 남았네요 자 이제 10월 모의고사 미적분 풀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이니까 A가 1이고 D가 2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D가 입니다 그래서 AN이 자, 2N 플러스, 아, 마이너스 1이죠 음. 그리고 얘를 그대로 넣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3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고차 비교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리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이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얘네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모도 0으로 가자 ln 1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소리니까 얘네들을 로피타를 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 미분하면 1 플러스 3x분의 속미분하니까 3 곱해질 거고 분자는 미분하면 f'x만 프라임 남게 되겠지. fx는 0이니까 fx 미분하면 0이니까 얘가 2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f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날아가고 즉 3분의 f 프라임 0이 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6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다음 25번. 자,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a 플러스 b의 자, 이거 부를게요. 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입니다. 자, dx 분에 dy인데 음함수 미분 각각 합시다. 자, 얘네들 미분하면 왼쪽 꼬미분하면 dx는 자, 코사인 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사인 t dt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dy는 자 위에 적을게요 어차피 나눌 거기 때문에 dy는 3 마이너스 3 사인 t dt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t dt 자 분모 분저 나눕니다 얘들 그대로 나눠볼게요 그대로 나누면은 얘도 dt 전부 다 약분되고 얘가 dx분의 dy가 깔끔하게 3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가 이렇게 나오게 돼 근데 얘가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계산해주면 끝인데 자 마이너스 3s t는 안 적을게 그냥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플러스 c는 3c 풀 3s입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2c 넘어가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s 자 그럼 c는 음, 마이너스 3, s, 이래되고, c 나눠주면, c분의 s는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나오는데, 즉, 탄젠트 t가, c분의 s는 탄젠트 t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탄젠트 t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니까, t는 일단은 2, 사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탄젠트니까요, 그죠? 여기 3이고, 요거 1이에요. 그리고 얘가, 폴타고라스에서 루트 10이 됩니다. 10.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sin t는 깔끔하게 루트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cos t는 깔끔하게 루트 10분의 3인데 2사분면일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지. 왜? cos t가 마이너스로 나왔잖아. 그래서 얘네들로 이제 문제 계산해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b라는 거니까 x는 sin t 그대로 적어줄게요. 루트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에 플러스 3 이렇게 붙어질 거고 다음 y는 그대로 또 대입해주면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9 그죠? 마이너스 9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t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은 우리는 어, 다 됐지 그지? 어, 얘네들 x와 얘가 a고 이 얘가 b라는 거거든. 이거 두개 더하라는 거니까 결국 a 플러스 b는 깔끔하게 루트 10분의 어 4마8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 얘는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 0이 되겠네. 답이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죠? 음. 자 이게 25번 풀이었고 자 26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니까 얘는 인테그랄로 바꿔주라는 소리니까 분모 분자 즉 n분의 k가 중요한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도 n제곱분의 1 곱해주고 분자도 n제곱분의 1 곱해주자 왜? n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럼 밑에는 뭐가 되냐면 n분의 2n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분의 위에는 n분의 k 하나랑 n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즉 k는 1부터 n까지 해서 분모는 이거 하니까 2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n분의 k지 그러니까 2마 n분의 k의 전체 제곱 분의 위에는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M 분의 1. 여기서 중요한 건 n분의 k를 x로 잡는 겁니다. 즉 n분의 1은 d x 에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리미트 시그마 니까 얘는 인테그랄 바꿔 주고 k가 1일 때는 얘는 무한대 가니까 0이지. 0해 주고. 그다음에 얘는 n까지니까 n이 들어갔을 때는 얘는 1입니다. 1. 자, 그리고 e 자, k n 분의 k가 x니까 e x의 전체 제곱분의 위에는 x,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로 바뀌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제대로 봐줘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여기서도 한번더 치환합니다. 2-x를 e 뭐 t라고 두세요. 음. 그러면은 dx가, 마이너스 dx가 dt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음, 마이너스 dx는 dt.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 또 각각 바꿔주면 인테그랄 자, x가 0일 때 t는 2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 t는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t제곱분의 x는 뭐야? 2마 t죠. 2마 t. 그 다음에 요거 dx니까 이거 dt로 해주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야. dx는 마이너스 dt니까. 그럼 이거 바꿔주고 1, 2 바꿔줍시다. 이렇게. 1, 2 바꿔준 다음에 얘네들은 다시 적어주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제곱분의 2 하나랑 마이너스 t분의 1 하나. 그리고 이거 적분하라는 건데, 자, 이적분이야할줄알잖아요 그죠? 얘는 1, 2. 자, 2마 1, 마 마이너스 T분의 2 t 의 마이너스 2생이니까 그지? T분의 2주 다음에 주 아주 적분하면 마이너스 l n 아1 아주 아주 아 들어가면 마아마아 ln 주이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마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주면 뭐야? 1마 l n 입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할수 있겠지? 그죠? 1마 l m 이 답이 2번입니다. 27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읽으면서 잘 봐야 돼요. A, B1이 1이니까 이거 바로 표시해줍니다. 1. 그 다음에 B1, C1이 2루트 6이니까 얘도 표시해줄게요. 2루트 6. 그 다음에 얘가 중점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중점이, 중점이 이거 잘 읽어줘야 돼. 이 중점이 G1과 H1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의 길이가 같고 요거의 길이가 같아. 얘의 길이가 같고 얘의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우린 이거뭐딱 봐도 1-R분의 A 쓰는 거알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에서 이거 잘 보면 요거를 세타라고 두면 얘를 세타라고 두면 여기가 평행하니까 여기도 세타야. 우리는 선생님이 항상 A부터 먼저 구하라 했잖아. R은 쉽게 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요거에서 보면은 여기가 2분의 1이지. 맞습니까? 2분의 1이고, 자, 우린 그럼 처음에 예의 넓이는 전체 이부채꼴에서이 삼각형만큼을 빼준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 사이에, 요, 이만큼의 넓이가 꼭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이거를 구할 수 있어 얘의 넓이는 뭐냐면 자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1제곱 그 다음에 세타 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고 삼각형을 빼주는 거야 빼기 삼각형 이만큼 얘는 뭐냐면 2분의 1 AB 1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만큼 구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는 거예요. 여기도 요까지의 길이가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저까지 길이도 1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까지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그죠? 음,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도 이 전체 이 부채꼴에서 이만큼 삼각형만 빼주면 돼. 그러니까 이이 이 전체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만큼만 빼주는 거야. 이만큼만. 그럼 우리는 요것도 이거 풀어보면 자, 2분의 1 R제곱 세타 하고 빼기 1제곱 세타 빼기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2분의 세타 빼기 4분의 1 사인 세타 이게 되겠지? 이것도 이거 계산해주면 얘도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웃음> 마이너스 이건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세타 이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세타 그럼 얘랑 얘를 그대로 딱 더하는 겁니다 얘랑 얘를 더해주면 a가 나와요 a는 자 2분의 세타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세타 이거예요 자 그럼 세타 이거랑 이거랑 죽죠 얘랑 얘랑 없어지지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것들은 정리해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하나랑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파이 이 하나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게 맞죠? 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인세타랑 코사인세타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미 나왔어요 이 사인세타는 이큰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세타는 여기서 까지 길이가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5 나오거든요? 여기가 1이니까 4 6 24에 1하니까 5지 그지? 그럼 사인세타는 사인세타는 5분의 1이고 코사인세타는 5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이 나왔어 a는 마이너스 20분의 1 /20 하나랑 마이너스 20분의 2루트 6 하나랑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게 초항입니다 공비는 더 쉬워요 자, 아까 여기서 까지 길이가 전체가 이 대각선이 5였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그럼 여기 거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 중간 거두 번째 거의 대각선의 길이는 3이겠지 아까 대각선의 길이가 5에서 두 번째 거 대각선의 길이 3으로 줄었어. 1대 5분의 3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가 길이비니까 우리는 공비는 얘를 제곱한 R은 25분의 9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그대로 이제 공, 그 널, 공식 1-R분의 1-25분의 9분의 A 씁니다. 마이너스 20분의 1-20분의 2루트 6 다음에 플러스 4분의 파이. 됐죠? 음, 100 곱합니다 100 곱할게요 100 곱하면 뭐가 돼100 3 6분의100 곱할게요 마오 마심루트 6 플러스 2 5파이 그지 밑에는 몇이야 6 4분의 마오 마심루트 6 플러스 2 5파이 얘가 정답이 되겠네 음 그러면 은 뭐가 돼? 아 이거죠 4번이네요 그죠 남은 4번입니다 자 28번 봅시다 0부터 4파이까지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예의 최솟값을 구해야 되는데 0부터 파이까지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대요 1 마이너스 코 사인 세타를 이걸 보면 자 x 축 y 축을 그려준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니까 여기 1-코사인세타는 원래 마이너스 코사인세타는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코사인세타는 뒤집히니까 이거잖아. 근데 얘를 마일부터 1까지인데 얘가 한칸 플러스 1만큼 들어주니까 얘는 0부터 이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야. 이 절반만큼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당연히 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것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0부터 어디까지 접근할 거니까? 4이까지접근할 거니까 적어도 얘네들이 4개는 더 있어야 돼. 아 3개는 더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보면 자 봐봐. n이 이런 거는 가장 빠른 게 넣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n이 1이면 f 파이 플러스 t. 그러니까 ft에서 파이만큼더 가내는 f 파이를 더해줄 거래. ft에.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ft라는 함수는 ft라는 함수에서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내는 원래의 함수에서 파이 f파이 나온 이 y 값만큼 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f파이는 아까 2였지.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f파이 플러스 t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가내는 ft에서 이만큼 들어주네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이파이까지가 되겠죠. 한칸 오른쪽으로 가내니까. 그지 그리고 얘를 F파이만큼 지 이만큼 들어주니까 얘가 이거 그대로 위에 이렇게 붙어준다는 소리입니다. 얘 던지 아니면은 이게 반대네. 마이너스 Ft 한 다음에 똑같이 들어주라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은 다음에 어 다시 그 파이만큼 붙여주라는 소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얘를 뒤집...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으로 한칸 옮기내는 여기서 이 얘만큼 다시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볼록볼록하고 볼록볼록하고 올라가든지 볼록볼록하고 내려가든지라는 소리야. 이걸 좀 정확하게 이제 변곡점이 이제 보이게 그리면 변곡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넓이의 최소값 절대값을 씌운 넓이의 최소값은 구하는 거고 변곡점의 개수가 6이 돼야 돼. 6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린 최대한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넓이의 최소값이 나오기 가 쉽잖아.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예일 확률이 클 거고 우리는 얘네들을 붙여가지고 3파이 4파이까지 구하는 건데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어, 상식적으로 이거 다음에는 아마 올라가는 게 하면은 아마 넓이가 최소값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얘네들을 이렇게 딱 붙여보면. 지금, 어, 얘가, 여기가 3파이고, 여기가 아마 4파일 건데. 이렇게, 여기가 아마 4파일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변곡점이 몇 개냐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예요 안됩니다 변곡점 총 여섯 개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는 소리야 어 그럼 요까지는 확실하다 보고 얘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내려가자 얘를 하나 더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지 이렇게 그럼 얘는 변곡점이 몇 개가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 얘네들을 이제 뭐 씌워주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우리는 어차피 얘네들을 위로 들어준 다음에 넓이를 구할 거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문제를 한번 넓이를 구해보면 얘네들 제일 빠르게 푸는 게 가장 빠잘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뭐 어렵게 적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쌤이 느낄 땐 그렇습니다 자 얘들 이렇게 딱 찍으면 아마 얘들 대칭일 거니까 이 넓이가 얘를 메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직선을 딱 그으면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가 이상한데 이 넓이가 이 넓이를 채울 거예요 그럼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밑에의 넓이는 이파이고 위의 넓이는 이잖아 높이가 그럼 요거의 전체 넓이는 2파이 곱하기 2 나누기이니까 이 전체 넓이 2파이 하나 딱 나오는 거야 더하기 이 밑에 부분의 넓이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직선 한번 그어보세요 직선 그으면 이더 나온 넓이가 얘를 채울 겁니다 얘가 이렇게 채울 거고 이더 나온 이더 나온 넓이가 얘를 또 채울 거예요 그니까 우린 결국 예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만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2파이 밑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니까 밑에는 4 그럼 요거는 두개 곱하고 나누기 2분의 1 하니까 더하기 4파이. 그러니까 정답이 몇 파이가 정답이다? 6파이가 정답이 된다. 쉽게 풉니다 최대한. 답이 2번이에요. 자 29번. 의외로 이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와서 선생님이 조금 놀랬는데 BOP가 세타고 BOQ가 2세타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2세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세트, 요 각은 세타지. BOQ가 2세타기 때문에 그리고 얘랑 얘랑 이게 지금 얘랑 얘랑 지금 그거잖아 그 그거 평행이니까 여기가 2세타죠 여기가 그리고 요걸 당연히 끄어보고 싶었을 거고 왜냐 지금 이거를 잘라야만 f 세타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끄어주면 여기서기까지가 당연히 요거 이등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2세타야 그리고 여기가 2세타기 때문에 이것도 2세타야 그리고 나서 여기가 2세타면은 중심각이랑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라는 게 나와버리지 자 끝났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F세타는 당연히 이 부채꼴에다가 이 삼각형만큼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건데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각이랑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요 각이 그럼 여기가 뭐야? 파이에서 2세타 빼거리고 이거 파이 마이너스 4세타지 이렇게 그리고 한 변의 길이 알지. 이렇게 일 알고. 뭐부채꼴 구하는 거야. 일도 아닐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삼각형의 그럼 길이들을 싹다 알아줘야 아마 문제가 풀릴 건데, 여기서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트 잖아요 여기가 이 삼각형에서, 그지? 그럼 여기가, 이세타일때 1이니까 어차피 세타를 0으로 보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업치기에서 세타의 비는 어차피 이 각의 비는 길이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세타일때 1이니까 세타일 때 1이야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여기 저까지가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반대각이기 때문에 여기 2세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요각은 파이 마이너스 3세타예요 그니까 같은 도 사인 법칙에서 사인 파이만 3세타 즉 사인 3세타 즉 3세타일 때 2분의 1이면 세타일 때는 그러니까 2세타일 때는 6분의 1이 두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타일 때 6분의 1이니까 여기서 까지 길이가 6분의 1 번지지 그지? 어, 6분의 1입니다 여기서까지 길이가 6분의 1 여기서 까지 길이가 6분의 2겠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풀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자 F세타부터 구해볼게요 F세타는 자 일단 부채꼴부터 해볼게 2분의 1 A, B, 그러니까 R, 2분의 1, R제곱, 1이니까 그 다음 세타하면 2세타 이거에 부채꼴 하나 구했고 더하기 삼각형 이거야 자, 삼각형 구해주면 2분의 1 자, 한 변의 길이 1 R, L, 6분의 1 A, B, S, P-4세타 이게 F세타고 그 다음에 G세타는 똑같이 이 부채꼴에서 이만큼을 빼준 거야 이만큼을 자,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하면 세타고 빼기 2분의 1 ab 6분의 2니까 3분의 1 사인 세타 이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줄 거기 때문에 얘가 사인 4세타고 그냥 얘는 4세타로 써도 돼얘 그냥 4세타로 써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계산해주면 세타 자 약분 약분 치고 다음에 더하기 3, 6분의 4 세타니까 3분의 2 세타 그러니까 F세타는 3분의 5 세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 2분의 세타 얘도 그냥 세타로 써도 됩니다 얘도 그냥 세타로 쓰세요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2분의 세타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5 세타지 우리는 뭐를 구하래? F세타 분의 G세타 F세타로 G세타로 나누래 그러니까 12분의 5세타를 얘로 나누라는 거지 3분의 5세타로 나누라는 거지 이렇게 세타 세타 약분 때리고 5 5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답은 4분의 1이네 4분의 1이 4분의 1에다가 파이를 곱하 이게 A니까 여기다 80 곱한 하게 목표네 80 곱하기 A는 그냥 80 곱하기 4분의 1이랑 같은 거고 이 답은 20이야. 너무 쉬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20입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이 30번도 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서 fx는 x제곱,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뭐, px 플러스 q라고 둡시다. 이것까진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 gx가 예로 정의가 됐을 건데, 대강 보면 이거 fx만 구하면 gx도 구할 수 있는 거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런 조건 보자마자 선생님이 이거 한쪽을 0을 만드는 걸잘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마이너스 a 들어갑니다. 얘 마이너스 a 들어가세요. 그 왼쪽은 ea부터 ea까지니까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0은,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a 들어가면 어 4a부터 어디까지야? 음 2a 플러스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 음. 얘가 gtdt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심을 해봐야 되는 건미적분에서 0이 되는데 gx는 항상 증가한 항상 플러스래. 근데 이거 적분해서 0이 되려면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2a 플러스 2가 4a랑 같아야 되는 거구나. 어? 그러면 얘가 A가 당연히 1이구나. 알수 있죠? 알겠습니까? 이거 A1부터 적고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음,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왼쪽 오른쪽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A가 1이면 인테그랄 2부터 3 플러스 X GTDT 는 인테그랄 3-x 2a 플러스 2아2 플러스 2니까 4죠 음, 4 4 d t dt 자 이제 미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지 미분하면 이거 뭐야 g의 3 플러스 x 든 얘는 g의 얘는 0 빼기 g의 3 마이너스 x 하고 얘가 뭐니까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얘는 g3-x 우리가 알수 있는 건 g3 플러스 x가 g3-x다. gx는 뭐 기준 대칭이다? x는 3 기준 대칭이야. x가 3 기준 대칭이야. 그럼 우리는 gx가 아까 ln에 지금 이 fx, 얘네들을 규인 애가 이제 얘네들로 대칭이라는 건데, 당연히 그럼 얘도 이 안에 애도 당연히 뭐겠어요. 기준 대칭이 되겠지. 3 기준으로 무조건 대충이 될까? 대칭이 될까 아닙니까? 그죠? 얘가 x는 3 기준 대칭이니까, 이 안에 애도, 응, 음, 이 안에 애도 무조건 기준이. 자, 왜냐면, 이 gx가 3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는 gx를 그대로 줬을 때, ln에, 뭐, 이렇게 f로 이루어지식. 그리뭐 LN에 또얘를 F로 이루어지식 어차피 결국 이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얘도 X는 3기준 대칭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Fx 더하기 자 볼게요. Fx 더하기 F'X 플러스 1이 무조건 얘도 무슨 기준 대칭? X는 3기준 대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식이 결국 2차죠 얘가 결국 2차입니다 왜냐 fx 2차잖아 미분해봐 1차인데 더할거니까 얘가 결국 2차야 그럼 얘는 fx 더하기 f'x 더하기 1이 2차인 3기준으로 대칭이 되는거니까 최고차이의 개수는 1이니까 x마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뭐 k 뭐 이런 식으로 음, 둘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g4가 ln 5랍니다. g4가 아, l n 모라는 거는 g4라는 건 ln f4 그다음에 더하기 f 프라임 4 더하기 1이 ln 5라는 거죠. 그러면요이 식에다가 지금 4 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이게 l n o 라는 거거든? 그러면 LN 1풀 K가 l n o 지 그러니까 K도 나온 거야 K는 3입니다4 그러면은 이 Fx 이 식이 강... 매우 간단하게 나와버려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얘네들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굉장히 쉬... 쉬웠죠 이제? 어, 어,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음 어렵진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 위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F'X 이렇게 뭐다 구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F'X 더하기 2A 결국 우리는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3부터 5까지 왜 자꾸 이렇게 번질까요 그죠?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자 F'X 아까 A가 몇이었어? A가 A가 아까 1을 받고 시작하라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1이었지. 그러니까 플러스 2. 자, 대괄호로 묶어줄게. 그 다음에 GX. GX는 뭐냐면, GX는 아까 ln의 이거지 ln의 FX 플러스 아. FX 플러스 F 프라임 X 플러스 1. 전제 DX. 얘 구하는 게 목표인데 결국 얘 계산하는 건데 얘들은 취한 적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t라고 두는 순간에 얘를 미분을 때 때리면 f 프라임 x 더하기 f 2 프라임 x에 이름 미분하면 0일 거리. 이거의 전체 dx가 dt인데 선생님 지금 이랑 얘랑 다르잖아요. 하면 안 돼요. f x는 무조건 x 제곱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x하면 얘는 2 x일 거고 한번더 미분하면 f 2 프라임 x는 그냥 2예요. 얘가 그냥 2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그냥 2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게 치향적분이 되는 거야 자 인테그랄 자 똑같이 한번 이제 취향적분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자 x가 3부터 5까지 움직이니까 요거 3 들어가면 f3 더하기 f프라임 3투 플러스 1이지 자 그러면은 아까 예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얘가 여기서 3 들어가면 뭐야 4지 4 3입니다 4 x에 3 들어가면 4예요 요걸 t라고 뒀으니까 그리고 얘가 5 들어가면 5 빼기 3의 전체 제곱 4 더하기 4니까 이거 8입니다. 8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게 dx로 dt로 바뀔거고 얘랑 얘가 같이 dt로 바뀔거고 얘는 t야. 그러니까 lnt dt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아 이제 쉽죠? 자 부분적분법 그대로 그대로 적분 4 8 빼기 인테그랄 4 8 미분 그대로 t분의 1 곱하기 t dt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8 ln 8 빼기 4 ln 4그 다음에 뭐예요 어, 마이너스 8 플러스 4이 정답은 자 얘는 24 ln 2일 거고 2 4 l n 2그 다음에 마이너스 8 l n 2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1 6 l n 2 마이너스 4가 정답이야 얘가 어 그니까 얘는 마이너스 4고 M은 얘는 16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야되니까 마이너스 4랑 16 더하면 정답은 12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거지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음. 미적분은 쉬웠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미적분은 풀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딱풀때 웬만하면 선생님이랑 풀이를 맞춥니다. 이렇게 문제풀이에 정형화된 풀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바로 볼수 있는 풀이로 문제를 풀어야지 답지나 이런 데 보고 막좀 어렵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면 미적분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의 모의고사 미적분 풀이 마치도록 할게요.